그래서 지금 계란찜 하는 거 찍고 있어 안에 뭐 들어간지 그거를 공개를 해야 돼다 넣었는데 아다 넣었어? 어. 어디 갔어요? 그러니까 소금하고 설탕 조금만 소금, 밥소금, 소금, <웃음> 어. 소금 어. 설탕, 참기름 아, 참기름 안 넣었어? 참기름 안 넣어요? 난안넣어아 그래? 잘먹어아 그러면 저기 가스 쪽도를 넣는 거 아닌가? 된장 하나랑 공깃밥. 안 뜨거? 불좀 낮춰도 될것 같은데, 계란찜한테. 원래 계란찜 할 때. 원래 계란찜 할때불 세게, 올래불 낮춰도 되잖아. 계란찜 완성하는 영상을 찍고. 응? 계란찜 완성하는 영상을 찍고.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. 내가 주소 알려줄게. 보세요. <웃음> 여선님, 이거 유튜브 올릴 테니까 한번 봐봐. 잘돼한번 봐. 내가 올려놓을게. 냉렬하게. 너무 익어서까지 저으면 안 되지? 안 약간 어. 스크램블, 스크램블 어. 상태. 이 정도 했을 때. 아, 어, 맞아. 더 품어. 부드러워. 어. 아, 지금 이 상태. 여기, 여기, 여기. 이 상태. 지금 덮어야 돼. Thank you.